존경하는 병평국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21대 총선을 통해서 구성될 국회는 정말 할 일이 많은 국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바뀔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적응하고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이라는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할 사람이 국회에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난 4년간 22번의 보이콧으로 발목을 잡고 신속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을 막아왔던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세력을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세력이 거리에 엎드려 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력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는 적합한 사람을 공직에 보내는 역할과 아울러 잘못한 사람에게 충분한 징벌을 내림으로써 그러한 세력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징벌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선거에 있어서의 징벌적 기능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목잡는 세력에 대해서 징벌적 투표를 해주실 수있겠습니까여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이후 4년을 넘어서 이후 수십 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지우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다시 한번 절절하게 요구합니다. 운다고, 머리를 거리, 거리에 조아린다고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충분한 징벌이 필요합니다. 은평을 위해서도 좋은 사람이 선택되어야 되는 선거입니다. 아, 여러분, 은평발전책임질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힘 있는 여당의 최고위원, 최선 의원으로서 은평발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더 새로운 음평 끊임없는 음평의 발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박주민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음평발전 원하신다면 힘있고 성실하고 일하려고 하고, 일할 준비가 된저 박주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4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땀 흘리고 호흡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번도 여러분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이 몸을 은평발전을 위해서 갈아 넣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3일간 저와 함께 땀을 흘리고 또 주위에 떨면서 또 낮에는 더위에 지쳐가면서 저와 함께 고생하셨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고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또한 밤잠 설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